반갑습니다. 푸멘와치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어, 시티즌에서 유명한 그문페이즈 모델 두 개를 어, 동시에 리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구문패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나온 모델이라 구문패 페 어, 얘는 요즘 나오는 모델이라 신문패라고 하는데요. 일단 구문패부터 스펙을 살펴볼게요. 구문패모델의 이름은 AP1011-58A 케이스 사이즈는 약 42mm 두께는 12mm 고요 무게는 풀사이즈일 때약 120g 대고요 러그 사이즈는 21mm 그 다음 러그투러그는 46mm 정도 되고요 그다음 미네랄글라스의 방수는 100m 입니다 그 다음 신문패의 스펙을 좀 살펴볼게요 어, 이 모델의 케이스 사이즈는 42mm 두께는 조금 구문패보다 얇아서 10mm 그 다음 무게도 약간 줄어들어서 풀사이즈일 때 110g 대, 러그 사이즈는 20mm입니다 그 다음 러그트러그는 조금 커서 이게 한 50mm 가까이 되고요 방수는 구문패보다 조금 방수 능력이 떨어져서 50m 방수입니다 무게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제보긴 했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계 모습과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어, 이 구문페이 경우는 흰색의 다이얼 대부분이 그 짙은 파란색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어, 이 4시 방향에 달력, 그 다음에 8시 방향에 문페이즈, 그 다음 10시 방향에 어, 요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얼 맨 외곽에 이렇게 숫자로 어, 날짜가 프린팅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이 인디케이터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시 방향에 있는 문페이즈 여기 이제 북극성 별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시계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에 핸즈는 그 나뭇잎 모양의 그 리프 핸즈 모양인데 이게 핸즈에 야광이 발려져 있어서 야광이 이제 발라져 있는 범위는 조금 작지만 밝기가, 야광의 밝기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 로만 인덱스인데 이 폰트가 굉장히 좀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 글라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미나랄 글라스입니다 그 다음 에 신문패의 어떤 그 시계 모습이랑 디자인을 볼게요 다이얼 색깔은 이 모델도 이제 하얀색 이제 검은색 모델도 있고, 파란색 모델도 있는데, 어, 이런 흰판이 좀 시인성의 측면에서 가장 보기 좋아서 이 모델로 리뷰를 했습니다. 어, 3시 방향에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시 방향에 문페이지그 다음에 9시 방향에 요일이 있습니다. 이구문패와 아무래도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심미성이 신민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정직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핸즈에 이것도 야광이 발라져 있어서 어, 밤에도 역시 그 시간을 확인할 때 충분한데요 핸즈 자체의 크기도 크고 그 야광이 발라져 있는 범위가 구 문패보다 커서 시각을 판별할 때의 시인성은 구문패보다 조금 더난것 같습니다. 어, 인덱스는 바 인덱스고요. 이게 약간의 그 양각 인덱스예요. 프린팅이 아니라. 음, 역시 날짜를 나타내는 방법은 구문패처럼 이렇게 외곽에 날짜를 이렇게 둘러싸고 그다음 이 날짜 인디케이터가 어, 이 날짜에 맞게. 가리켜서 알려줍니다 글라스는 구문패에 비해서 이 신문패가 조금 더 좋습니다 사파이어글라스를 채용했습니다 어 브레이슬릿 비교를 하겠습니다 구문패의 경우 이 브레이슬릿이 어, 폭을 약간씩 달리한 그 7연줄인데요 무광과 유광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브레이슬릿이 간격이 되게 짧거든요 어, 이점 때문에 시계를 차면 은 손목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레이슬릿의 가공 상태를 보면 은 이게 굉장히 가공이 잘 되어 있거든요 어디 하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되게 손목에 차면은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부분을 좀 보자면요 이 용두가 있는 부분과 용두가 없는 부분에 이 케이스 가공이 약간 미묘하게 흐름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유리 쪽 케이스는 유광이고요. 이 가운데 쪽 케이스는 무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케이스 모양을 만들 때 신경을 쓴게 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신문페이 브레이슬릿을 보겠습니다. 어, 이 녀석도 유광과 무광의 이 칠연줄인데 폭이 다르진 않죠 구문패는 폭이 약간씩 다른데 얘는 폭의 간격이 다 똑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버클은 구문패와 다르게 얘는 버터플라이 버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풀어야 되죠 그 다음 닫을 때는 두 번을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제 두번 이것도 구문패와 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케이스를 보자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유광이에요 구문패는 유광과 무광의 케이스가 섞여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케이스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구문패에 비해서 심미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보조크라운의 위치도 신문패는 여기 1시에 있는데 구문패는 여기 8시 방향에 있죠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둘다 동일해요 무브먼트는 둘다 시티즌 어, 8651 무브를 쓰고요 이 무브는 월 5차는 15초고요 어, 파워리저브 충전시 대략 6개월입니다 음, 퍼페츄얼 캘린더 기능은 당연히 어, 둘다 어, 없습니다 어, 두 시계 간에 비교를 하자면 어떤 만듦새나 다이얼의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감안하면은 음 신문패보다도 조금 값이 더 나가지만 이 구문패에 손을 저는 들어주고 싶어요 어 50만원 미만의 쿼츠 문페이지 시계에서 이 구문패란 시계는 굉장히 잘 만든 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문페이지 시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서 이 정도의 스펙이랑 만듦새를 가진 시계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단종된다면 전설적인 문페이즈 시계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온라인에서 이 구문페의 가격은 30만원 중반대인데 인기가 많아서 이걸 조금 새거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은 중고로도 자주 나오니까 어, 중 새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워 분들은 장터에서 어,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신문패는요 음, 구문패와 어, 비교해볼 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얘는 글라스도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에 그 다음에 이제 시인성도 구분패보단 얘가 더 좋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온라인 기준으로 이 모델이 20만원 한 초중반정도 내서 한 10만원 이상 더 저렴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정도 스펙에 20만원대 문페이지 시계면 이 시계도 가성비로는 어떻게 보면 탑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패 시계의 사이즈가 약간 작아서 아쉽 아쉬운 사람한테 어, 이 신문패가 어, 대안이 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비교 리뷰는 이번이 처음 해보는데 어, 살짝 뭐 매끄럽게 어,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음, 문페이지를 시계를 다루고 싶었는데 가장 유명한 모델이 구문패 신문패라서 두개를 비교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문페이지 시계의 특집을 좀 하고 싶어서 앞으로도 아날로그 시계 두개를두세개 정도를 더 리뷰할 생각이에요. 어, 시청해주신 분들 오늘 감사하고요. 구독자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계생활 되시길 바랍니다.